신기한 거 얘기 안해줄게 지금 이제 저희 오픈한 지 얼마나 됐죠? 2월 달에 했나? 이제 그 3개월째 접어들었잖아요 재밌는 얘기 안 해줄게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게를 선택할 때 이것저것 많이 재잖아요 근데 저는 신기하게 예전에 제가 마담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가게도 원래 그 지하에 밤으로 가는 쇼인가? 거기가 망하고 그 가게가 나와서 거기를 인수를 해서 사장님이 제가 이제 거기서 마담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몇달 하다가 나보고 인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를 기업의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장사를 하다가 좀 지상으로 가고 좀큰 데로 가고 싶다 생각해서 그때 가게를 막 알아보는데 앞전 가게가 4층이었잖아요 그 가게가 처음에 뭐 하다 망해, 망하고 해망그 다음 클럽 하다 망하고 뭐바 하나 하다 망하고 볼바 하나 망한 가게였어요 네개가 차례대로 다다닥 망한 가게를 그 가게를 보고 왔는데 아기서 그러는 거아 근데 가게는 괜찮은데 위치도 좋고 아그 가게가 망해갖고 차가 좀안 좋은가 보다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괜찮아 내가 귀가 보통 사람보다 세기 때문에 그 나는 망한 가게가 오히려 좋더라 그래서 그 가게를 갔는데 오픈하자마자 손님이 손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몇년 잘해 먹었죠? 그리고 이번 이 가게를 옮겼어요. 옮기면서 사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 요즘에 누가 젠더바를 그렇게 크게 하냐 그 다음에 젠더바는 한물 갔다 누가 공연을 하냐 공연하는 가게는 한물 가게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오픈하는데 좋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내가 만약에 뭐 귀가 얇거나 그랬으면 은아 그런가? 이렇 생각했을 텐데 내가 한 일에 남들 얘기 잘안 들으니까 이 가게 선택할 때도 이 자리가 다 망했어요. 이 앞, 우리 바로 앞에는 룸바였어요. 룸바였는데 룸바도 망하고 룸바 하다가 홀덤법을 차렸는데 홀덤법도 망하고 다 망한 거예요. 오야다 망했다니까 너무너 땡긴다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를 또 오게 된 거예요. 여기 투자된 금액이 10억이에요 10억 9억 7천만원인가? 제가 구석구석 보여드릴게요 가게를 이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직선으로 오잖아요 여기에요 여기를 이렇게 걸어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하나 전부 다 여러분 유리에요 유리. 거울이에요 거울 딱 입고 딱 들어가면 이, 이, 이 철문도 여기 디자인에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 한 거고요 이 카운터에 위에 달려있는 조명 있죠 이거 이 조명이 굉장히 비싼 조명이에요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는 조명이에요 여기 카운터예요. 이렇게. 이 카운터 위에 조명이 있고, 여기에 방송실 들어오는 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여기 안에 그림 보여요. 이거. 이게 조형물 같은 그림인데, 이 그림 하나가 몇백만 원짜리예요. 이거 그림이 쇠로 돼 있는 건데, 이 조형물이거든요. 이 그림 하나에 몇백만 원이 작품이에요. 작품. 여기, 여기가 가운데 부스예요. 가운데 부스. 이 무대를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파사드 하나.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 파사드 또 하나. 이쪽 부분 파사드 하나. 그다음 바닥 파사드 하나. 총 4개의 블록으로 운영되는 파사드예요. 2.5T예요, 그고 2.5T면 간격을 말하는 건데, 그 정도 간격이면 굉장히 고가의 파사드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헬리콥터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여총 8대 달려 있어요. 뒤에까지 합쳐 가고 어, 이게 스피커. 스피커가 잘안 보이는데, 여기 무대를 향해서 애들 신나라고 때려주는 스피커 두 대. 이 네모난 스피커가, 이거는 우퍼예요. 그 다음에 저쪽 편에 달려있는 스피커 4개씩 8개가 저희 메인 스피커예요 스피커가 한 1억이 넘어요 이제 방송을 보고 오시는 손님들도 있잖아요 그 손님들이 예전에 이제 4층 에있을때 조금 좀 미안했어요 시설도 너무 노화됐고 화장실도 너무 좀 열악하고 막 그래서 미안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오시면 은 일단 시설면에서는 대접을 받고 가시는 느낌이 실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오시는데 계획을 자꾸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관광지다 보니까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선에서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 썼어요 나는 사실 내 개인적으로는 비슷해요 나는 원래 방송하기 전부터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저는 비슷해요 누구랑 연락하냐? 뭐 누구랑 만나냐? 어딜 갔다 왔냐?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누구와도 연락하고 지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퇴사 한 분들도 전 연락 안 해요 제가 챙겨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거에 신경을 쓰기 싫어요 예전의 장추자랑 지금 장추자랑 많이 틀려요 뭔가 예전의 장추자는 몸하나의 미련을 두고 지금 나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난제 생활에 만족해요 난 너무너무 만족해요 삶의 행복지수가 퍼센테이지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굳이 놔준다, 나눈다면 저는 98% 이상 만족해요 저는 지금 내 삶을 그리고 예전에 한번 어긋난 인연들을 그 상태로 그냥 흘러가야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또 이렇게 시작하고 해보니까 마음의 상처만 오고 그래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한번그만둬나가시는까 끝인 것 같아 거기에 미련 두고 또다시 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없어 왜냐면 내가, 내가 기대치를안게기 때문에